안녕하세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조우종입니다. 얼굴이 번들거리고 기름기도 많고 붉어서 진료를 보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. 온모화이트링 치료를 받고 얼굴이 환해져서 자신감도 생기고 기분이 산뜻해진 것 같습니다.